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릴게요. 그렇지, 똑같다! 네, 오랜만에 제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저씨야구의닭피디입니다 저보다 한살 많은 형이고요. 강조지 <웃음> 마십시한 살밖에 차이 안나 그렇죠. <웃음> 근데 아야에 이분이 없으면 사실 이런 게잘 돌아가질 않아요. 이런 전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챙기고 되게 어. 꼼꼼하거든요. 맞지, 맞지. 제가 레슨장을 준비할 때도 정말 많은 영화.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 뚝딱이 아저씨. 가장 큰 뚝딱이 형아. 그치 뚝딱이 형이 뚝딱뚝딱 이것저것 다 해줬어요. 맞아요. 아, 소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? 저요? 저 남친 떠만는 거 잘하네요. <웃음> <웃음> 앞담화 아니에요? <웃음> 맞아요. 앞에 대놓고 얘기해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앞담화 잘하던데 이번 오, 영상도 오, 보니까. <웃음> 네. 그럼 노래 부르고 있어요? 또 내가 이따니까. 안지네 <웃음> 일안 해요? 제가 지금 이, 이게 일입니다. 그래, 여기 제일이에요 이건. <웃음> 여러분들 도울 생각 없어요. 제일을 할 뿐입니다. 도울 생각 없어요. 네, 저희도 다 저런 거 하고 있지만 전 제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더 성장 단계거든요 저는. 알겠어요. 다 네. 오케이. 네. 오늘 아야 이벤트지만 오케이. 좀 여기서 뽑아 먹 뽑아 먹으려고요. 어차피 여러분들보다 늦게 나가기 때문에 오케이. 괜찮지 않습니까?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메인 상품 자 마루치 베트네자루 앤더슨 두자루붐바두자루 기가 막히죠? 야 이걸 다 선물로 드릴게요 네 ]까요? 배트 8자루 나갑니다 차.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 모리모토 야 가방 10만원짜리거든요 이거 네세 개. 이거 3개? 네 그리고 이거 무슨 무슨 저지라고? 미네소타. 아 미네소타 저지 박병호 저지입니다 이거 10만원 짜리야와미네소타 저지 이게 <웃음> 기가 막히죠? 아까 이거랑 저거 응. 이거랑 티셔츠랑 장갑 어, 까지 응. 야 근데 방망이 여덟 자루 대박이다 구독 커 좋아요 커밍! 오늘 벌 <웃음> <거 웃음> <거. 웃음> 예? 레전드 수수가 오늘 백댕물 더줘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희귀성 출전사람은 받아도 돼 아시안템 민구로 오빠 마루치 예 안녕하세요 준호TV 구독자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명한네 하고 TV를 박명하니까 네 저희 충남 또 대선배님이신데, 네.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. 준호 TV, 오늘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고, 네, 준호 네. TV 사랑해요.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준호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, 와 <웃음> <웃음> 네, 이는하세이없 28살이고 a p 카 y to eat. I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때마다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웅덩이. 간다! <웃음> <라테치>. 자 저기 맞췄어요 저기 와갔다야 세카바케 같다 세카바케 아저씨 야 뭐야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주로 TV 화이팅 주로티비 <웃음> 야 아야 사람들 다 받았네 가게 근데 가게 보드를 왜다 이겼어? 묵집바 가게 보 하나 빼기 승자들 다 하나씩 타셨습니다. 아야 레슨장오 이런 거 하나씩 타요. 아 레슨장으로 아야 레슨장 오시면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아야 레슨장 분들 다 타신 거 보셨죠? 여러분들 아야 레슨장 오셔야 됩니다. 그러면 방망이 탈수 있어요. 아. <목소리>